Today's content is, wait a minute. I created the contents of wait a minute. So what's the video for wait a minute? And so on. Yes, it will literally contain videos of other lights. The game I'm going to play today is, Soul Walker. It's also divided into, failed game, not failed game on YouTube. After hearing that Howard Sal has changed, I'm going to do a little tutorial today. Let's see how it turned out. Your Soul to the Mercenary. Resurrection to Dragoons. 今日のコンテンツは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のコンテンツを作ってみましたじゃあ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の入る映像は何かその他とうとはい文字通りギターの明かりの映像が入ります今日少しやってみるゲームはソウルウォーカーこれも youtube で失敗したゲームだ失敗したゲームじゃないに分かれています 今日はその日暮らしがチェンジしたと聞いてチュートリアルだけやってみようと思いますどう映ってるか言ってみましょうかお前のソウルを竜希兵にドラグーンとして復活せよ잘 들리죠? <咳><咳>じゃあ今日やルコンテンツ 잠깐만요。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Wait a minute. 시라는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진짜 처음으로 해보는 컨텐츠인데요. 음, 일단은 어, 소울워커의 우리 음, 하루살이라는 캐릭터가 자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엄연히 짱깨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할 만한 게임이라고 이렇게 소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오, 뭐야? 벌써부터 이렇게 어? 바뀌어도 돼? 일단 한번 해보죠. 옷이 좀 비슷한데요. 오, 뭐야? 자, 단 주인공 하루살이 갑니다. 야, 옷이 좀 특이해졌어. 야, 노출이 조금 있네요. 조금 있어요 노출이. 야 짱개들 보니 어, 우리 하루살이들 우리 하루살이한테 어, 그래도 야, 그래도 기본 복장은 좀 그나마 좀 좋네. 우와. 오 이야. 우오 오호호호호호호. 오. 오호라 오호라 음성 듣기. 아잘 어, 부탁합니다. 오 기신이다. 오호. 오. <웃음> 어흑, <웃음> 농, 농담이죠? 저, 저런 거랑 진짜 싸워요? 오지마. 응? 오지마. 뭐야 끝이야? 자, 자, 자, 자, 자, 이 자, 자, 이 자, 이상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는뭐 뭐, 미리 보기니까는 착용을 못하겠죠. 무슨 음 색깔은? 아우 나 해외에서 왔어요. 어나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복장은 음, 약간 일본 일본인 스타일? <웃음> 어? <웃음> 위트로 <웃음> 예. 오, 좀, 뭐가, 툭, 저거, 좀, 플라저, 오, 좀 왜, 가 왜, 왜, 왜, 좀 달라졌어요. 왜, 어? 왜, 의대 지원했냐고? 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으니까 <웃음> 엄마! 엄마! 나 붙었어요! 순성이래요! 알립니다. 저는 쉘터로 피난해 주십시오. 반복합니다. 저는 쉘터로 피난해 주십시오. 그대가 눈뜨게 있네. 될 사계는 이전과는 다른 사계 그대가 안고 있던 평범했던 상공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어긋난 사계를 되돌릴 힘을 가진 심판자로, 제게 원인이 된솔기를거스름이계 존재들에게 아, 심판하리. 우리다소비라야지 하나님 부디 우한 배람이 깡그리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북돼지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문돼지가 어...깡그리 다 나가게 해주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없어요? 누가 좀 오? 대답해줘요! 어떻게된 거야? 이쪽이야 대화창에 h 신이다 wrong?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터 한번 볼게요. 아 o 고 이거 원래 헤어 스타일 맞아요? okay. It's okay. It's o 같이 놀자. 여기야. 어? 뭐야? 가자.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까. 너도 아무 끼 사처럼 순간 이동하니? 어디서? 여기 넘어가. 어디서 많이 본 애래. 넘어가라고요? 가, 가능할까? 야 캐릭터가 좀 이뻐진 것 같기도 하고 짱개처럼 어? 못생겨진 <웃음> 것 같기도 하고. 사시겠죠. 이제 다 왔어. 서둘러 줘올 거야. 준비해. 어? 뭐, 뭐가 온다는 거죠? 주, 준비라니, 뭘 모바일에도 설마 이렇게 나올까요? 그랬으면 진짜 좋을 텐데. 토끼다. 아, 어, 뭐야 이거 무슨 일지 하나도 모르겠어. 오, 독이야. 마스야 주인님, 말씀 잘들어야지이 힘은 영원야 너와 함께할 거야 영원히 와 방황하는 복수의 대상을 찾아. 야, <웃음> 이쪽으로 어? 사람이다. 사람 목소리가 들려. 미나리가 공백에서 떨어진... 아... 아니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일단 타로에 아, 올라타 사람, 사람, 여기서 벗어나야 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버친드니 버튼. 멋진 드니 버튼 되어어요되 내 냄새는 증명하는 존재로서 너를 지킬거야 잊지마 난 너이며 너는 나라는 것을 그러니 약속해줘 날꼭찾겠다고 뭐야 숨가꼭질하지 않은거야? 디디 집뱉스 어.. 여기서? 정신차려.. 자이자. 여기서 쓰러지면 안돼! 여기는.. 어.. 뭐 메인 퀘스트하고 일반 퀘스트 어?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응 어? <웃음> 야.. 이 뭐, 이것도 혹시 바뀐 건가요? 일단은 복도에 따라 이동하도록 하죠. 응? 어? 바뀐 건가? 응? 어? 없었던 걸로, 응? 어? 이상하다? 있었나? 어, 없었던 것 같은데? 번호, 제로, 제로. <웃음> 야, 와, 반대로 반 가고 있었네. <웃음> 도를 따라 이동하세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어? 뭐하니 너 근무 중에 뭐하는 거예요 그렇지 잘 대기 잘 대기해야죠 어?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있었나? 쩜쩜쩜 하얀 방 내가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이렇게 목소리도 안 담겨져 있는 그냥 어 대본만 이렇게 제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아마 벌써 일어난 거야. 역시 젊으니까 좋네. 미디엄이라고 해. 일단 우리 구역이지. 아 구면이야. <웃음> 아, 아, 아, 구역이래. 아, 구면 구면인데 구역이라고 이거. 이름. 네 이름은 하루 하루살이 맞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하루살이에요 네가 잠들어 있는 사이 에 학생증을 좀 훔쳐서 봤거든. 어? 아니 이런 도둑 와 놀이터다 아니 아니 와 놀이방이다 어쨌든 소개할게 뭐해, 이거 우리 별리그의 전투 연구소야 이것만 떠들게 돼 있어야 지금부터 네가 해줄 일이 있어 이쪽으로 와서 설명을 들어주겠어 오케이 주, 죽을 거라니 어머나 겁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오히려 내가 내가 겁을 줘 버렸네. <웃음> 음, 자 쪽은 살라 살라 살라. 어? 어 말이 많죠. 말 많은 건 싫어요, 저는. 어... 말 많은 거 싫으니까 패스 스키. 오? 어? 오? 음. 아니 그때는 그때는 이거 이거 눌러서. 이거 눌러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뭐오 깜짝이야. 연습리그 소속의 오퍼레 클로이라고 해 연습이라 어?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무슨 일잘 부탁합니다. 현스 시뮬레이션 가동합니다. 먼저 전방에 보이는 개폐 장치를 작동시켜 주세요. 이걸 말하는 건가? 페이트 오픈 피지컬 테스트에 돌입합니다. 버츄얼 오브젝트를 로드할 테니 힘껏 파괴해 주세요. 클리어. 오, 어? 이게 왜 이러지? 어. 다 다음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시뮬레이션에 돌입합니다. h t r 배틀 시뮬레이션이요? 오 이렇게 u l a t i o n you. Oh, you're okay. 하 i s s i m u 하 a t i o n is man. We are not done in any. I smack without t h 이렇게 하면은 아 go. I 고 a v 고 to 고 o I h a 그 e to go. I have to go. I have to go. 만 이능의 벽이라 부르는 특수 자기장 필드입니다 이건 이렇게도 못 스킬을 못하네요. 사용하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아요 스킬의 사용법을 아, 오프레이션 디스플레이 상에 출력하겠습니다 음. 겁내지 말고 마음껏 사용해주세요 어디보자 스킬 창에서 퀵슬롯을 등록합니다 오케이 어, 다아는거요 테스트 클리어 테스트 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어? 정말.. 좀... 어, 완전 고장난 오, 모양이네. 어, 미국에서 왔어요. 오. 고장난 게 아닌가? 지, 죄송합니다. 이제 최종 테스트만 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 주세요. 최종 테스트 진행합니다. 트레이닝 마스터와 교전에 돌입해 주세요. 농담이죠? <웃음> <너> <웃음> 저런 거랑 진짜 싸워요? 오. 테스트 클리어! 테스트 결과를 오퍼레이션 디바이스 아, 상에 출력하겠습니다. 음. 얼떨결에 부숴버렸네 모든 데이터 갱신이라니 굉장해요! 어떻게 이런 수치가! 어... 그...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야 근데 부끄러워하는 거는 저우야... 어, 어울린다 오오... 응? 이건 왜 없지? 바로 사라져. 오. 아, 근데 이거 잘 만들었다. 이거 내가 그새 안 하는 동안에 이거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됐네요. 파이널 테스트 모든 데이터 갱신이라 너무 <웃음> 하지마. 그냥 너는이라고 이렇게 수정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대단하고 너는 너는 너는 어? 이렇게 수정하면 될거 아니야 어? 이게 니놈은 그 마치 꼭욕 같잖아요? 그리고 놈은 남자한테 써야지 왜 여자한테 써 응? 어? 테스트 수급 많았어 역시 미래의 신체검사 아, 신체검사는 뭔가 신기하네요 <웃음> 부끄러하네 또 째려본다 얘 보는.. 게 쳐다보는게 마치 꼭 째려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채, 째려보는 것 같아 응? 챕터1 아니었어요? 로코타운 풀이 없어서 좀 실망이네요 풀더빙이 아니라서 좀 실망이네요 로코타운 이게 90시간 하면은 뭐 무슨 무슨 선물 같은 걸 주나봐요 어, 뭐야 뭐야? 아, 나도 깜짝이야 난 이누야샤를 보는 것 같아서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생각난다 어, 이렇게 올라가서? 야 이렇게 올라가서 앉아서 구경, 경치 구경하는거 근데 이게 사람이 없긴 하다 진짜 오 어, 날개도 주네 이 날개는 무슨 효과를 무슨 효과가 있길래 그러지 모바일 이참에 모바일 송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15년간의 틈... 어, 들어가는 건가? 오케이, 갑시다. 간절한 부탁. 어, 여 옆으로 쓱 하고 나왔어요. 어... 근데 원래 이런... 이렇게는 나오지 않... 이렇게 안 뜨는 거 아니었나요? 미리엄대위 반응 스캔 물류하작장에서 확인 제발 아무일 없기아없드라이다 드라곤이 거미가 어, 돼서는 뭐야 맞은거예요 뭐야 나맞은거예요아한 번만 따 이런 비슷한 맵에 분물이 있대요 우와! 우와 이마크 뭐예요? 바로 보스방이라는 게 있게, 있게 어? 표시를 해놨네 원래 이런 게 없어야지 제 맛인데? 강한 <목소리> 에너지가 감지됩니다 주의해주세요! F4 아우 맛없어 아우 아 쟤네 더러워서 안먹는다 아잇 어. 우리는 하나이며 악한이 되다아아아 합체! 집행관이 됐습니다 <웃음> 도대체 에, 에너지 타입 소울워커 소울워커로 확인됩니다. 오. 도대체 무슨 어, 엄마 엄마? 응? 으, 아! 여, 현 시간부로 정식 소울워커로 등록하겠습니다. 어. 말도 안돼 소울워커라니. 자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뭐 알았어요. 어? 얘가 커스터마이징 됐다는거 하지만 기본에 기본이상이 커스터마이징이 안됐다는거 어, 저는 알았습니다 짱께는 나쁘다라는거 응? 아니, 아니 굳이 옷을 만들어줬으면은 응? 여기 이런 기본 커스터마이징 정도까지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알게, 게 귀찮게 시리 어? 옷이라도 좀 바꿔 입었으면 좋을 텐데 뭐 스토리 상에 뭐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혹시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저는 짱개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스토리 첫판은 깼으니까는 예, 네. 뭐 기술, 뭐뭐 뭐 캐릭터의 캐릭터의 어 기술, 뭐디자인으뭐 그렇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고, 아무튼 여기까지 씨야.